목숨 걸고 하던 일이에요 정해져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숨이 하나 더 남아있다면 다시 조태섭을 젓는 일을쓸 건가요? 지금부터 하나하나 웃어드리죠 하나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엔 조태섭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전환 손에 쥐겠다 천화를 쥐어야 조태섭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Again, my life Tonight at 945 On 1